그동안 사놓았던 수백 벌의 옷을 입고 수제 장인이 만든 신발을 신고 날이면 날마다 패션쇼를 하는 김멜다의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의 사특한 눈웃음을 날이면 날마다 뉴스 시간에 TV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막는 일, 이것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위선에서 패배하고 앞으로 야당 되기 초입기에 들어간 민주당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해서 자신의 직이라도 걸고 직일 걸고 라도 막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또는 불안감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는 마치 벌집이라도 쑤시놓은듯 장난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검찰총장이냐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두려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옛말처럼 윤석열 총장에게 경을 치렀던 그들이 김호수 총장의 이번 반발을 보고도 깜짝이나 놀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김호수 총장의 반발의 수위가 높아도 너무 높은 데 대한 놀라움인 것입니다. 건국일래 지난 7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의 동의는 물론 국민의 공감대도 없이 전격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려는 민주당의 검수안박 법안에 대해서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내부 반발을 무마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선언해버린 그 표현의 수위가 높아도 너무나 높은 데 대해서 민주당이 그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민주당에 대항했던 제2의 윤 총장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해한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배신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이 고르고 골라 검증에 검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민주당 인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네 편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수족처럼 김호수를 부릴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기에 그 배신감이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검찰 내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용진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의 이같은 집단 반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름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을 통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 둘째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직의 수장이란 사람이 이들을 무마해야지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셋째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해지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 어디서 감히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국회 고유의 입법 권한에 대해서 어디다 대고 지적질 이고 반항이냐. 집단 반항이야말로 너희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드시 빼앗아버리고 말겠다 넷째 검찰이 가진 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니 이번에 추진하려는 검수한박법도 너희 검찰의 지난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자숙 자성하면서 찍소리 말고 따라라 민주당 대변인이 원래는 그럴싸하게 예쁘게 포장된 표현들을 사용한 발표문을 낭독했지만 그겉 포장지를 찢어버렸더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의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렴한 생각에 민낯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민주당의 검찰 비방 내용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른바 대깨문이거나 대깨명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결코 공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172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민주당 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최소 50%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사실 그 이유는 지난 4.15 총선이 역대급의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상당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수의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들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애초에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법안이라는 것 국민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목에 들어올 지도 모르는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검찰에게서 그 칼을 빼앗아버리자는 자가 방탄보호막 설치가 그 실제 의도인 것입니다. 세번째 검수한박법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거짓말이 대단히 시뻘겋하는 점 이미 검찰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나마 검찰에게 남아있던 여섯 가지 범죄수사권 즉 부정부패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비리범죄 대형참사관련 등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는 사실상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국민들과는 상관없는 고위공직자인 자기들 국회의원들만이 그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수안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검수안박법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다섯 번째 퇴임하는 문재인의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재인 방탄법 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는 저놈이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의 국민이 모두가 저놈이다. 검수한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저놈이고 국민들은 개, 돼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자세한 건알것 없다. 구경이나 하다가 주는 떡이나 먹어라. 국민지원금이나 받아 먹어라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검찰총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2021년 3월 에 사퇴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찰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한다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 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대한민국은 온갖 도둑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소고기를 사먹고 온갖 명품을 사서 몸에 휘감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처벌이 불가능한 부패천국이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도 이재명의 온갖 비리도 단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빨 빠진 사자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 닥친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정권을 옹이하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한번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갈 구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좋은 탄핵의 미끼가 어디 없나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 사람들 편이던 김오수 총장이 검수안박에 반대를 외친 상황이니 당장은 김오수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나서서 검수안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의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의심을 살 우려가 있어서 검수안박을 밀어붙일 빌미를 오히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당분간 말씀을 자제 하시고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입니다. 줄기차게 통합의 정치를 외치는 지금의 그 스탠스가 아주 좋은 전략 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 ej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는 고사성어처럼 김오수로 하여금 문정권과 싸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본가가 검찰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검수한박이라는 악법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가 더 많은 목소리 더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시고 힘이 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수함박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문재인이 퇴임 후에 날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시렵니까? 그동안 사놓았던 수백 벌의 옷을 입고 수제장인이 만든 신발을 신고 나리만 날마다 패션쇼를 하는 김멜다의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의 사특한 눈웃음을 나리만 날마다 뉴스시간에 TV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막는 일 이것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는 오르면 옳다고 틀리면 틀렸다고 외치려고 합니다 이 목소리가 보다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